안녕하십니까 어, 스프레드시티의 자, 대표적인 자, 툴 엑셀 자, 오늘은 엑셀 기본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이란 자, 여러분들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어, 개발한 윈도우 환경에 자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이라는거 다들 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겁니다. 자 스프레드 시트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적인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자 워크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하고 또 그것들을 처리하고 이를 기초로 차타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 스프레드 시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윈도우라는 GUI 환경에서 사용자의 그래픽 환경을 제공하는데 자, 스프레드 시트 기능을 비롯해서 자, 매크로 기능이라든지 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기능과 지도 그리고 차트 작성 등 자, 다양한 통합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기능들도 자, 엑셀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죠 표 계산과 그래프 매크로 등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다룰 수 있는 최초의 아, 통합형 표 계산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985년에 초기 버전을 개발한 뒤에 아, 자,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통합문서 작성 도구로 아,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 계산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윈도우 그래픽 환경에서 수시, 수식 작성과 계산이 편리해서 기업의 세무 계산이나 보고서 그리고 학교의 성적 관리 및 가계부 등에 광범위하게 지금 사, 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식으로 계산하는 표인 시트의 행과 열의 개념을 더해서 최소 단위인 셀들 셀그 내용을 함수로서 자동 계산하는 방식의 스프레드 시트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엑셀은 계산하기 편한 프로그램이다. 계산을 위한 소프트웨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든 소프트웨어는 각각의 자,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파워포인트 ms 워드를 MS 워드 r d 는 문서 편집을 하기 위한 자,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고요. 데이터베이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액세스 등등. 반면에 엑셀은 뭐다? 계산하기 편한 프로그램이다. 자, 다른 한글이나 워드 등과 다른 점은 음, 엑셀은 셀을 기반으로 해서 모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칸에다가 즉셀 에다가 수식 또는 문자 날짜 등등 여러가지 데이터를 넣어놓고 다른 칸 다른 셀 값과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는 계산 목적의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 워드 작성에는 조금 제약이 따릅니다 물론 엑셀 소프트웨어로 어, 단순한 그리고 간단한 자, 문서 편집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로 어, 웬만한 문서 편집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사용 목적에 맞게 문서 편집은 MS Word나 아래 한글이 좀더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요 셀이라는 기존에다가 어, 날짜 데이터든 문자 데이터든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셀들과의 값과 그리고 더하기 빼기 사칭 연산 등 그리고 다양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데는 엑셀이 최고의 소프트웨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 제품의 버전은 최신 버전이 2016입니다 자 물론 2019버전도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나 현재 가장 대중적이고 그리고 아 일반 개인이나 아니면 은관공서 어 또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오피스의 버전이 2016버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2016아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엑셀을 열어보면 자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 보시면 통합문서라는 글자가 써있죠. 자, 이, 부, 이 부분이 바로 제목표시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엑셀에다가 데이터 입력하고 어떤 셀들과의 계산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a.xl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여기 통합 문서 1이 자 a라는 이름으로 제목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에는 뭐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이죠. 어, 그리고 뭐 프린트 모양, 뭐 파일 열기 버튼. 자, 이런 아이콘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자, 이 영역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엑셀의 기능들을 자 여기에다가 아이콘으로 추가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아이콘으로 추가하면 이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아그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문서 편집을 하고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 기능은 왼쪽 파일 탭에, 파일 탭에 인쇄 기능에 들어가서 인쇄 버튼을 최종적으로 클릭해야지만 프린트로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 최소한 세 번, 네 번의 클릭을 통해야지만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인쇄 기능을 추가해 버리면, 한 번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출력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별대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고요 저장된 파일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가지고 와서 동일한 환경에서 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pc,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pc 동일하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보기, 그리고 개발도구, 도움말까지 자, 이 영역을 자, 기본 메뉴 탭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파일을 누르게 되면 파일에 관련된 인터페이스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자, 홈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현재 엑셀 화면에 그 밑에 보면 리본 메뉴라는 게 존재하는데 홈에 관련된 리본 메뉴로 어, 변하게 되겠고요. 삽입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뭐, 테이블을 삽입한다든지 차트를 삽입한다든지 또는 자, 여러분들이 엑셀 문서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한다든지 그래서 삽입에 관련된 자, 명령들이 리본 메뉴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자 페이지 레이아웃을 어, 지정하는 탭이 되겠죠? 자 수식 자 엑셀에서 계산하는 식을 우리는 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식 안에는 다양한 함수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엑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의 개수가 300개가 넘는다고 라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얻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의 종류들이 수식 탭에 들어가 있죠. 자, 데이터. 데이터를 필터링 하거나 정렬하거나 부분합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가상 값을 찾거나 등등의 데이터 탭이 있고요. 검토, 뭐 맞춤형이라든지, 자, 보기 탭, 개발도구 탭, 자, 개발도구에 관련 탭들. 그리고 도움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엑셀의 기본 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탭을 클릭했느냐,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리본 메뉴는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자 리본 메뉴의 구성은 자 왼쪽에 보시면 클립보드라는 글자가 있죠. 그리고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셀, 편집.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그룹 이름, 그룹 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글꼴이라는 그룹에는 글자체가 있구요 글자 사이즈 바꾸는 거 있구요 그리고 볼드체 이텔릭체 언더라인 자 그리고 테두리 선을 그리는 거색 채우기 글자 색상을 바꾸는 것 등등 글꼴 그룹에는 자 이러한 명령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엑셀 수업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명령을 찾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홈탭에 가셔서 홈탭 글꼴 그룹 안에 글자 사이즈를 12 포인트로 바꾸세요 하게 되면 홈탭 글꼴 그룹 자 글자 사이즈 현재 11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바꿀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A1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1 자 엑셀은 자이칸 칸을 자 지금 선이 그려져 있는 이 사각형 칸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셀 이라고 부릅니다 엑셀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죠 이셀 안에다가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계산도 하고 자 순수 데이터로도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는 셀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셀에는 각각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열머리글이라고 되어있는 abcd efg h i j k 자 알파벳이 나와 있습니다 자이 알파벳이 열 이름을 뜻합니다 즉 h 를 선택하게 되면 h 열 전체가 선택이 돼요즉열 입니다 열 영어로 컬럼이 되겠죠 반면에 왼쪽에는 1, 2, 3, 4, 5, 6, 7, 8, 9, 10 아라비아 숫자가 있죠 자 여기는 행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특정 셀은 내가 선택한 셀에는 열과 행이 만나는 이름이 존재한다는 라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 셀의 이름은 자, 여기라고 생각,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D열이고, 3행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셀의 이름은 D열 삼행이라고 붙이고, 그 이름이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름상자라고 돼 있는, 음. 이름 상자로 되어있는 뒷부분에 지금 녹색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실, 어, 보이실 겁니다 자이 셀의 이름이 a열과 일행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a열 일행이다 라고 이름 상자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흰색 긴 바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수식 입력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즉 어떤 수식을 계산을 하면 그 계산을 하기 위한 수식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 수식이 자이 수식 입력줄에 나타난다란는얘기고요자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어,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아. 자이 칸을 우리는 셀이라고 했는데요 셀이 묶이면 이 하나의 전체가 워크시트가 되구요 자그 밑에 시트원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는 워크시트 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트 1번의 작업 영역 자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두 번째 시트 2라는 워크시트 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 워크시트 3이라는 탭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시트 1과 시트 2와 시트 3과는 전혀 별 별개의 문서처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하나의 문서로 저장하게 되면 통합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 자, 그 밑에 준비라고 되어있는 이 영역을 우리는 상태표시줄이라고 얘기하고요자 오른쪽에 자이세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자 보기 화면입니다 자, 보기 및 창전환 버튼이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 100% 있고요자이 막대 기호를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화면이 확대되거나 화면이 축소되는 기능을 갖는 거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 엑셀 어, 유저 인터페이스의 어, 화면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목 표시줄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기본 탭 메뉴 자, 리본 메뉴 리본 메뉴에는 그룹 이름과 그 그룹의 포함되어 있는 유사한 기능들이 묶여져 있다. 왼쪽에 각각 셀들에 나타나는 이름 상자가 존재하고요. 수식을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식 입력줄 그리고 열 이름을 나타내는 열머리글 컬럼 자, 행을 나타내어주는 행 머리끌, 로우 워크 시트 탭, 상태 표시줄, 보기 및창 전환 버튼 그리고 확대와 축소할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제목 표시줄은 과연 뭐냐 자 엑셀의 통합문서 제목 표시 엑셀을 저장하게 되면 a.excel이라고 저장하게 되면 자 상단에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을 a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자 워크시트 탭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또는 200개 넘든 자이 워크시트는 각각의 독립적인 문서라고 봤을 때 이것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 문서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자 제목 표시줄 끝 부분에는 최소와 최대화, 닫기 버튼이 있는 거 어, 어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죠. 자 리본 메뉴 어, 이것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자 마이너스 표시 그리고 최대화 표시 그리고 닫기 표시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워크시트 자 수치와 문자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결과가 표시되는 작업 공간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즉자이 가운데 전체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한 이 공간을 워크시트라고 한다고요 abc와 같은 알파벳이 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자이 부분을 우리는 열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열 머리글이라고 했죠 좌측에는 1부터 숫자까지 나열되어 있는 행을 선택하는 행머리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칸에는, 특정 셀에는 열과 행이 만나는 이름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밑에 나오네요. 자, 셀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열과 행이 만나는 곳에 사각형 하나하나를 뜻하고요. 셀들이 모이면 워크시트가 되고요. 워크시트 여러 개를 저장하게 되면 통합 문서가 되는 겁니다. 각 셀에는 열 번호와 행 번호가 존재하고요. 열 번호와 행 번호를 붙여서 읽으면 셀 주소가 됩니다. 즉 A열 1행 A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A열 1행의칸셀 이름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는 자 열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행을 사용합니다. A열 1행 A열 2행, A열 3행, A열 10행, B열 1행, B열 2행 그쵸? 열과 행을 만나서 열과 행에 이름을 붙여서 각각 셀에는 이름이 존재한다. 자, 활성화된 셀, 액티브 셀에는 자, 셀 포인터라고 해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셀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셀 안에다가 자,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엑셀의 통합문서는 음, 엑셀의 통합문서는 어, 여러 개의 워크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개의 워크시트로 구성어 있는 것을 저장하게 되면 별대 통합 문서로 저장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그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기본적인 자, 확장자 형식은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것처럼 홍.xlsx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이 홍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파일 이름이 되겠고요. 자이 xlsx가 바로 엑셀을 뜻하는 확장자 명이죠. 자, 이 확장자에서 XL은 엑셀을 뜻하는 거고요. S는 스프레드시트의 약자. 그리고 X는 XML의 약자입니다. 아. 확장자 XLSX만 봤을 때이 문서는 엑셀 파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지. 자, 파워포인트 문서의 확장자는 어떻게 됩니까? PPTX가 되겠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자, 소프트웨어마다 아, 각각 사용하는 확장자 형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자만 가지고 아, 어떤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XLSX가 아니라 맨 뒤에 M으로 끝났다. 자 M으로 끝나면 뭐예요? 매크로입니다. 즉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스프레드 시트 문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매크로는 엑셀에서의 굉장히 고급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자주 사용하는 어떤 계산식들을 그것을 저장하고 반복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수식들을 저장하고 녹화해 두었다가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음 간단하게 클릭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바로 매크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크로는 매크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바이러스 중에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이 매크로 바이러스가 매크로가 적용된 문서에만 다니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매크로가 적용된 엑셀 스프레드 시트 문서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보안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d 에가 XLSX로 끝나면 엑셀 문서구나. d 에 m 으로 끝나면 자, 이거는 엑셀 문서인데 아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파일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음.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어, 언, 어, 안정적인 여러분들이 만든 음. 자 그러한 매크로 문서만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면서 엑셀을 사용하면서 좀더 어, 쉽고 그리고 빠른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단축키라는 것을 사용하죠. 자 이러한 단축키는 자, MS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에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요.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에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X 복사 후 삭제 컨트롤 V 붙여넣기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그것을 취소하려면 ESC Escape 자 수식 시작은 등호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엑셀 셀에다가 셀에다가 자, 12-5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것은 수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예요. 자, 12-5를 하게 되면 우리는 7이라는 결과 값을 찾아내죠. 자, 그런데 엑셀에서는 수식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항상 맨 앞에 등호를 붙입니다. 등호 12-5라고 입력을 해야지만, 원하는 결과값 7을, 7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등호를 붙이지 않고 12-5라고 하게 되면 12월 5일이라고 하는 날짜 표시 형식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Ctrl-N 자새 뭐 통합문서 만들기 Ctrl-O 통합문서 열기 Ctrl-S 저장하기 Ctrl-W 통합문서 닫기 Ctrl-P는 인쇄하기 컨트롤 F는 찾기, 바꾸기 대화상자 표시하게, 컨트롤 G는 마지막 작업을 실행, 취소하겠다라는 것, 컨트롤 Y는 다시 실행하겠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엑셀뿐만 아니라 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는 환경에서 모든 소프트웨어가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엑셀의 기본 탭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엑셀의 기본 화면 구성을 설명 드릴 때 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기본 탭을 모르고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탭에 어떤 그룹이 있고 그룹 안에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문서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산을 통해서 성적표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실무에서 사용할 때 굉장히 빠르게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처음으로 파일 탭입니다. 파일 탭. 자, 왼쪽에 파일이죠. 자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저장하겠다, 인쇄하겠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새 통합 문서를 열겠다, 새로 만들겠다 등등의 기능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파일 탭입니다. 그래서 파일 탭은 엑셀 문서를 열거나 저장하는 등 다양한 파일 작업과 인쇄, 공유, 내보내기, 옵션, 설정 등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파일 탭이죠. 자그 다음에 홈탭입니다 홈탭 자 홈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밑에 홈에 관련된 자 리본 메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홈탭은 엑셀을 실행하였을때 기본 설정된 탭으로 텍스트 작업 등 편집 기능과 서식 설정 등을 할수 있는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즉자이 각각 한즉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테두리 선을 그리고 입력한 데이터의 글자 체를 바꾸고 글자 사이즈 바꾸고 정렬시키고 아니면 셀과 셀을 병합하고 그리고 특정 셀에다가 어떤 스타일을 준다든지 그러한 기능들이 다 홈탭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뭐합니까? 셀에다 데이터 입력해야 되잖아요. 기본 편집은 해야 될거 아니야. 데이터 입력하고 수치 입력하고요. 때론 날짜 입력하고요,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어,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각종 명령어들이 다홈 탭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삽입 탭입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밑에 있는 것처럼 리본 메뉴가 바뀌죠. 자, 삽입 탭은 표를 비롯하여 자표 여기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앱 스토어를 통해 개체를 삽입하거나 자 외부에서 개체를 가져오는 거죠. 뭐 그림을 가져온다든지 도형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자뭐 차트를 차트를 출력한다든지 스파크라인이나 슬라이서로 결과값을 찾는다든지 자 개체를 삽입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차트나 필터, 스파크라인 등 다양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 탭이 바로 삽입 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웃음> 자,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게 되면 자, 밑에 아, 리본 메뉴가 이렇게 바뀌네요. 바뀌네요. 자, 테마라는 그룹이 존재하고요. 페이지 설정, 뭐 여백 설 여백 설정을 한다든지 용지의 세로 세로 용지, 가로 용지를 바꾼다든지 용지 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인쇄 영역을 잡는다든지 자 그리고 이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가 있고요 시트의 옵션을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페이지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워크시트에 다양한 서식이 포함된 테마를 적용할 수있고요 인쇄를 위한 페이지 설정, 시트 옵션 등 다양한 인쇄 관련 기능을 비롯하여 개체들을 정렬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자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 계산을 계산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수식 자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하는데요 수식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함수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고요 자 이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수식을 분석하, 분석하기 위한 자,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식 탭이죠 수식 탭은 함수를 삽입하거나 수식을 분석하는 등 수식과 관련된 기능으로 설정되어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데이터는 자 엑셀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죠 그쵸 자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외부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기능 그리고 그것을 커리 및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자 가나다라 순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자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값만 찾을 수가 있는 필터링 기능이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도구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자 예측하는 부분 가상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등 예측하는 기능 그리고 부분합에 관련된 기능도 다 데이터 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나 웹페이지 등의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자 여기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요 데이터를 정렬 또는 필터링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죠 자부분합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그룹할 수 있고요 부분합 여기 있습니다 가상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는 라 겁니다 많이 쓰겠죠 어. 엑셀에서의 어, 기능들 고급 기능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검토 탭입니다 자 검토 탭은 언어 교정, 접근성, 정보 활용, 언어, 그리고 메모 추가 삭제하는 거, 그리고 시트를 보호하는 거 등등이 이 보, 검토 탭에 들어가 있는 그룹들이고요. 입력한 데이터의 맞춤법을 검사하거나 언어를 번역 또는 언어를 교정할 수 있고 메모 삽입 및 삭제 시트를 보호,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보기 탭은 뭘까요 보기 탭은 시트 보기 통합 문서 보기 표시하기 확대 축소 그리고 창 아, 매크로 같은 자,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네요 보기 탭은 모니터에 출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페이지 레이아웃을 변경하거나 페이지 나누기를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고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 매크로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데이터의 입력이나 편집이 편하도록 틀고정, 창나누기, 정렬 등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개발도구 탭은 자 매크로를 기록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고 다양한 컨트롤을 삽입할 수 있고 매크로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비주얼 베이징, 매크로 그리고 매크로 보안이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매크로는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보안이라고 하는 자이 명령을 통해서 아, 실행시킬 거냐 매크로를 다 무시할 거냐 어, 아니면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을 거냐 등등의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그것들을 자 매크로를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트롤들 그리고 xml 문서를 가져오거나 자, 내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개발 도구 탭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삽입 탭을, 탱, 삽입 탭을 통해서 표를 또는 차트나 또는 그림 등을 워크시트에다가 자, 개체를 입력하거나 선택했을 경우에 별도로 없어, 없었던 상황별 도구 탭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상황별 도구 탭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은 제가 임의로 표를 하나 그렸기 때문에 표 디자인이라고 하는 상황 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다 그림을 가져오고 나서 그림을 삽입하고 나서 그림을 선택하게 되면 자 여기에는 그림 도구에 관련된 음, 상황 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개체를 선택했을 때만 나오는 메뉴를 상황 도구 탭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엑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자 모스 2 0 1 아니 엑셀 2016 화면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자이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어, 제목표시줄 자동저장, 자동 자끔 그리고 저장 그리고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기능들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될테고요 파일, 홈, 삽입 그리기, 페이지, 레어웃, 이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자이 부분들이 기본 탭자 홈탭에 나타나는 리본 메뉴 삽입 탭에 나타나는 리본메뉴, 그리기,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등등의 리본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식 입력줄, 여기는 이름 상자, ABCD는 열 이름, 1234 아라비아 숫자는 행머리, 자 현재 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는 F열과 1 0행이 만나기 때문에 이 셀의 이름은 F10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밑에 시트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워크시트의 이름입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워크시트가 계속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확인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엑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탭들이었습니다